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님으로 부르셨을 때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좋은 목사님도 있고 나쁜 목사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블에 말한 스때 먼지 까퍼를 올나루, 말이 잦아 까퍼를 보다 올나 저는 우리 인도의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르다 대신 라나파로세퍼미나에대우 바르다 대신 내가나다니무나 그러나 좋은 목사님도 있는 반면에 또 나쁜 목사님도 있습니다. 먼지 로인알아가 오늘 이사야 56장에는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이 파수꾼은 목사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라나라로라니다 예,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와라디도 아니. 그리고 다 무지하며 알 것을 모르는 바보 같은 그런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월 이그때는 저한테 ন ি দ 는신지 ন ি দ ্ র 있나로 아니.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목회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그런 이제 다른 리가하고 그런 다음 하써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벙어리 개들이라, 집을 지키는 개가 도둑놈이 와도 못짓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그런 바보 같은 개가 같은 그런 목사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데, 뭔데, 쿠클이나로 아니 그런 라이브인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돼지처럼 계속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떡카플라한테 월레 니 아시스타루. 누구 니드이마트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 기도하기 싫고 늦잠 자는 사람은 목회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저 이 줌업꽃인데 대여 세복을이나 밀로 이 వ ర ై న ా ఉదయం प्रार्थना చేయకుండా నిద్రపోయేలంటే మ ీ기하는 사람은요 돼지처럼 살아야 지 사람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నిద్రపోయేవాళ్ళు వాళ్ళు పొindulta l ల ా గ ా తిని న 11절에 보니까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목사님들을 개에 다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క 그줄 알지 못한다 말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감사가 없고 만족할 수 없다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ట 우그 몰지각한 목사들이라 바보 같은 목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이런 사람은 이익만 추구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 우파가 할이냐 과연 은 과연 라가할 것이냐? 과연 사람들은 이은하것이은 과연 무이들은가이냐 과연 사은을 것이냐? 과은이은이은 క ొం త 이ం ద ి라్ ర ా క ్ ష 이 స ం తీసుకురండి త 이ం ద ా మ ు తాగుదాము అంటారో క ా이ీ ఇ క ్나 그러나 여러분들이세상것을 좋아하고 세상것을 자꾸 쫓쳐다గి면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고 친구들을 보면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놀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p a n e l d a i h mila c h p i n r a n d i n n d r a k 예, 우리 목사님들은 좋아하는 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p a s l n a marmo b i 만야 시간이 있으면 자꾸 성경을 읽고 싶어져야 됩니다. 마이 स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참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르가 배다 크루나친 오늘 새벽에도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이데임보다는래 제가 늦으면 3시2 5분에 일어나고 매일 2시 반에 일어납니다. l a t 에서 mood 간데 이런 임실 글래스턴, 브리네 p r a 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부지런한 것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아스도나겠지 나르가 는튼 원단 어 제가 오늘또 여러분들과 할고 이렇게 말씀 생각하려고 새벽부터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미했인로즈대에뭐 대우 나게 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말하면체필시디 편안히 쉬고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놀으라고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버려야 되든지 바이크를 타야 되든 카를 지 다만 데우드신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베드로 너 앞으로 부자 되라 그렇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데우드 베드로는 পরিচ를 빌으신 압도 너벧이슈와라몬토라 했잖라 는 데우드 베드로는 পরিচ를 필요 ల 예수님께서 베드로 불러서 너큰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뽐내고 자랑하고 다녀라 그러려고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벧대 일을 고너 먼저 칼로 파라도 네 이스라엘 사가니대우 베드로를 도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우베드로베드로던 마니에스 아니. 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잘 예수님께로 불러들이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니께가먼퍼를와리 저는 아유.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 여기에서 재판 받느라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는 고드 캐스님의 또 뭐냐는가 베트 미안드르 처칠께 라레가 보던 놈.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우리 느레미야 목사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페이스북에 여러 여러 업로드 쳤어라우 내해면 pass 업로드 로서 프로그램 페이스북아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니 쭉나업데라 나기 안도 상도심 가려고 디 어 여러분들 교회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부흥되는 걸위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미로 어 미역가 상가로가 우고스네나 개또 만고 우리 목사님들 이제 바보 목사님이나 벤자민 목사님이나 교회가 부흥되는 거볼때막 제가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쁩니다. 마모 파스레나 벤민 파스터나 미로 예우이나미 미는 상가를 베르게지추스 నేను ఆ 소가 100 마리 천 마리 보다가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한 사람이 정말 귀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โลก మ 아울 옛들 1 0 a 되다는 기나 목మను시 i र 카 న ి క ి పోయ 목మను시 께만 సువర్త ప ్ ర క ట ి a చ ే వారని ప ర ల ో క ా l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정말 주의 종답게 살으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어, 베드로도 제일 처음에 그걸 깨달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 కూడా మ 다가 ఆ 니 న 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녀도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예사람들이 예수님 제일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따라댕기면 그냥 보리떡 다 개로 물고기 두 마리로 천명 먹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너무 신이 났습니다. 스예수그래예수그 ఐదు రట్ల రెండు 일때 받아야 하는 거 보니까 님이 너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줄 알았습니다. 예나님 అ న ు క 왕이 되면 자기네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좋은 자리 한자리 맡을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잘못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క ొం త మ ం ద 따라오려고 ద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కానీ యేసు ప్రభువు చ ె ప ్ త 든지 나를 따라오려고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వేల్చద నన్ను వ ెం బ డ ిం 십자가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목소리> 네,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ఆ శ 가는내죄 때문에 아니고 다른 사람들 죄 때문에 내가 చ ి ల 는 겁니다. 내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옛날에 인도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도 나는 인도를 아주 내가 세상 나라 중에 제일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데로인나시스스다나 네,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불교를 만들어 냈습니다. 인라운데는도 나게 들려도 내가 가야라는 그 불교의 본산지에 그 석가모니가 깨달은 데도 내가 직접 가 봤습니다. So, in the n 뱀을 만들 n of Buddhism, the b u 고 d h i s m is a Buddhist. If you choose to choose to choose to choose to choose to choose h o o s e h o o s e o c h e c h e to c h e to o e o e o e o c h e e c h s o c h o h o 그 불교가 지금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로불교지이나게 자판 게고라벨린디 감사한 는 인도 사람들은 불교를 그렇게 많이 안 믿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인디아안고불교도디 그런데 그 한국에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ఒరే 그 ఆ దేశములో బ ౌ ద ్ ధ జ u జ్ఞాన ఉండి బ ు m 사람들 돌이나 나무로 చ ా ల 부처 న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막고 있습니다. వాళ్ళు బ ు ద ్ ధ ు i ి అకడ ఎక్కడ చట్లకింద గ ు ట 그걸 정도 한그 석가모니 때문에 인도를 너무 싫어했어요. s e t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바꿔 주셨어요. 우 나니 어 제가 인도에 오기 싫하는데 저를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인도에 뱅기 표를 끊고 경비를 대고 해가지고 저를 인도에 가자고 했습니다. 나 인도에 가자면 기숙문아나오 상가패도 오자나 그냥 프리가 는아 플라이 티켓 지 제가 인도는 가기 싫다고 그 a a d n 랬어요 ఇ ం만 가자 그랬어요 아니야 ప ె ద ్ ద 도는 무조건 싫다고 안간다 그랬어요 이 분이 저를 만나면은 계속 인도 한번 갑시다 인도 한번 갑시다 계속 인도 가자 그랬어요. 아 저는 인도는 너무 싫어했습니다. 인한테이스이 아, 사람이 여덟 달 동안 계속 인도 한번 가자고 저를 막 졸라댔어요. 나 어,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저보다가 돈도 더 많고 착한 사람입니다. 또 원래 뭔지? 뻬드나 뻬드아이나 나나보이슬라이나 상가 뻬아이나 차나 그 प ् र ा म ा ण ि지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는데 제가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원래 얘놈들 내래 나케 제피 라스트 말을 챕어로 మా స 어, 제가 시간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అప్పుడు 어, నాకు చాలా 을ి జ ీ ఉ 부터 토요일 까지 한 주간 시간을 낸다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వల్లే సోవరం వెళ్ళి తినారం మోస్తామంట మ ా ట ్ ల ా డ ు 제가 한국에서 다른 데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 인도 돈으로 약1 0 이상 한 주에 제가 강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오면 누가 나를 1 0을 주겠어요? 아니 ి ఇండియాకొస్తే ఎ వ 1 లక్ష 좋은 한국 비빔밥이나 맛있는 음식을 주겠어요. 헬럿 버చరచేస్తే కొ레 ద ే శ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에 제한테 야 그렇게 졸으면은 겸손하게 한번 따라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కానీ ద 나 కేం చ ె ప 요때모 2009년도 8월 달입니다. అ 어, ప 콜 క త 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예, 도착해서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그 인디아 거기 호텔에 뻗고 나노. 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호텔에 본건는보디네 보존메세이 모닝 브렉퍼스트 제세. 어 호텔 음식이라도 저는 한국 음식 좋아하지 인도 음식 싫어합니다. 아 호텔에 보임자자 코에는나 키스툼카레도 나 아클리 코리아 보존마한테스투모 인디아라 온다 마살라 나 키스투마예레도. 이게 렇조금 그냥 먹었어요. 본쯤 마더메 띠나나. 그리고 이, 그 콜코타의 빈민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콜타 파트남 파트남고 천막을 쳐놓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네. 그배도조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감동을 줬습니다. 고유무너 어, 목사님 맞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내가 85년도에 목사님 됐잖아요 내가 목사 맞지요 그랬습니다 로년9 5년에 내가 파스가다 제가 85년도 10월 1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85 10월 보더 때에 내가 파스터 아드네이션 본코 나요 네가 목사면은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네가 제대로 기도했느냐 하고 깨달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데오르 나토 마트라는데 아무튼 뉴스트에 이래 패드발 맞이 라버다 아니 데오르 나토 마라 제가 그 인도에 온 것은 그냥 관광을 오듯이 그렇게 구경삼아 온 거예요. 인데데신 뭐친뉴버레 쟬엘 아니 라에도오인데데은 오르게 추스캄 받아만 뜻하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깨닫게 해 주셨어요. 아니 시다 나쁜 목사다 그랬습니다. 너ु파스나사비 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 목사다 그랬습니다. 너ु 맛있는 거 먹는 거그 좋아하는 그런 목사다 그랬습니다. 예오나게 డ క ి మ ా ట ్ ల ా డ 가지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아주 유창 చ 너는 나쁜 목사야 그랬습니다. 예수 프로 ప్రభు పేరును వ 는 డ క ొ న ి ను మంచి బ 어 성령님께서 내 양쪽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마트리데우나마라로나건들알아가르나비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프거나 도타로네비 그냥 눈물이 계속 막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건들라 알아가네데나 어그 장모님들과 목사님들 그 울지 않는데 저혼자만 열한 명 중에 저만 계속 울었습니다. 박 쌤님 받고 온 전화로 매미 고 친인데, 데상급해들나나나나나 내가 그때 60살이었습니다. 이이 아, 내가 이제부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అ ప 이 ప 불쌍한 영혼들 인도의 지옥갈 영혼들 위해서 살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భ ా ర త ద ే శ ం ల ో న 주님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피 흘려 주셨는데 나도 주님 원하시면 살아야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4일 동안 계속 이제 콜카타에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그카타어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리턴 어 제가 돌아가서도 계속 인도의 그 사람들이 그 봤던 것이 내눈 앞에 자꾸 얼찐얼찐 그러면서 내눈 앞에 또 올랐습니다. 내 인덱 빼인 다타 내로 인도에 있으면서 저는 돈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ఇనే ద ే면 거기 장모님이 저의 경비를 다 대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ఎదకంటే ఆ సంఘ పెద్ద ఎవరు నాకు ఇ ం డ ి య 어 제가 이제 돌아가서 어 계속 내 마음속에 인도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 h h I n o i n a t i n d in m a t n 처음에는 열한 명 왔지만 두 번째 올 때는 혼자서 왔습니다. First time I went to India, 11 p o n t o i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가 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줌가 아니 제가 영어를 못 하는데 인도에서 사역을 할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నాకు ఇ l i ్ ల ీ ష ్ రాదు r a ం ద ీ భాష రాదు 어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들어와서 이렇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고아 원이나 이런데 연필 사주고 성경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앞으로 대우나 채비나든지 이게 바셔라 하려다 나바로에 누보다 필요하게 브레드 달에 그때 풀스칼라 펜슬에 애무한테 친후나 빠져라 제안하래. 어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어, 한국의 일을 청산하고 인도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심는제나 우주문화 우 인디아에 어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려는 거는 콜코타로 오려고 생각했습니다. i first first i n d a ki p r r a c h e s a d a n k n r a 그런데 하나님께서 콜코타를안 보내고 벵갈로로 보내셨어요. 아니 데오도 콜카타케 나 남베콘데 데오도 콜카타케 어 제가 이제 벵갈로에 와서 남인도 신학교라는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이ే న ు బెంగళూరుకి వచ్చి స ౌ త 이 저녁으로 그때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 제가 새벽 시간에 설교하면그 남자 목사님께서 통역을 했습니다. 내는 데모데모문는라라제아 인가 바이블이나트랜레이션던데나 저녁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가하면 사모님이 또 인도말로 통역을 했습니다. 사인트맨아, 프레일럼에서 이아파스트가 바리아 트랜스레이션 어, 어 한국에 가서 부흥해 하고 또 들어왔다가 말씀 준거하고 그렇게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어 제가 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인도에 대해서 조금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제가 영어못 한다고 벤자민 목사님하고 모세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리파스가나나 벤자민 어, 파스가니 모세 파스가니나 e 그리고 루벤도 그때 또 알게 돼서 루벤 목사님도 같이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 어, 루벤 파스가 m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또 우리 산토시가 벤자민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తరువాత ఒక రోజు సంతోష్ బెన్జమిన్ ప 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స 토 త 가 전화를 처음에 했습니다. ఆ చిన్న మందిరం కట్టినామంది ర 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ర 되 య ా దేశం చాలా చిన్న 이면 끝까지 가버립니다. 서울 ల ్ 3 అ వ 이్ ల ప్రయాణం 한국은 아주 작아요. 그래 <목소리> 아 한국은 3시간 거리 간다면 아주 먼 거리입니다. 랜아디 <목소리> 어, 산토시예 배당 제일 처음에 지어 달라고 해서 갔을 때 제가 막 변자면인데 화를 많이 냈습니다. 산토스트스트막레폰 <목소리> 벤지민 j 스 m i n p a s q 스 a l a d u Tiscolan and Benjamin Pasagar Kitana cope, but 스 n ink in t h 다 door of this p a c 다 a v a n i Iroke Bondel Kamano, Otake Kosensu 고 a n a n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만에 데오도 먼지 데오도인가요 제가 그 뒤에 이제 벵갈로에서 아삼과 나갈랜드를 또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이들 인터뷰 하더니, 아 레일로 아삼과 나갈랜드 간나 빨리 왔잖아요. 그 48시간을 기차 타고 갔어요. 날 배인 없이 간첩을 내놓 아까 레일로 벨린트 프란츠스테. 어떤 데는 5 2시 간 됐는데 아주 먼데를 갔어요. 그것도 야베론 간쉐내는 레일업파 여행을 하고 있데 기차 안에서 하나님이 제한테 또 말씀하셨어요. 아 라이라 벨렛답도 구다 데오루 나라야 인도하고 한국은 다르다 그랬어요. 야 인도 देश 코리아 왜래 가마인다나데나 인도에서 3시간 4시간은 이거는 가까운 거리니까 네가 머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테 깨달게 해 주셨습니다. 인대 어, h o r s r a a n 이데대나 제가 두 번째 이제 산토시 있는데 가게 됐습니다. 도토리 산토시는데 타고 또아랜 같은 거 생각 그냥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쪽에 안드라프루데시에다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드리산토치사 상가를 안드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 놀라웠어요 데우드아아드리 운나비 우리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이오르는이포름은마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나는 그냥 먹고 놀고 돌아댕기고 말씀 전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아가면서 너무 편하게 놀기를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는 아니, 우주인 거다, 스퍼니 아람가, 장아나, 바가 버드턴, 티니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일 싫어하는 인도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어 줬어요. 아니, 나는 야, 스래도 아, 우젤라 예, 목사님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우세아리 예. 예, 보통 우리가 보는 이런 볼펜을 보는 눈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열려 줘야 됩니다. 주 가도 저는 인도에 그 영혼이 너무 많은 걸 보고 내가 너무 뻐하게됐습니다 언니가 세 나게 우리 목사님들은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 데세우 Man.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바이블에 어, 쓰되에 오카 눈으로 대우도 만게와리어저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바르로카에오 눈으로 대우를 들어와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보는 눈이 열려지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우세 눈으로 만을 추스우만우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정말 총리 보다도 그 경찰 보다도 어떤 것 보다도 너무 기쁩니다여러분들 c e Police, Police, Police, p o l i c 렇게 o l i c e Police, Police, p o l i 에 e Police, Police, p o l i c 아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재판을 3년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로마아 제가 그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 너무 고생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నేను మూడ్ e మ స ్ య ం డ ి ఇండియాలో ఉ ం డ c a 들에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ల 이 య ర ్ ల 그 도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한번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본적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아이디 카드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냥 만들어 준다고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아들 카드보다 데우르를 낳게 해야 돼. 내가 산토시 보고 카드인데 꼭 만들어달라고 내가 저조지도 않았습니다. s 산토시 산토시 주세 아들 카드 구린 자리가 없도 말만 이제 쓰자르. 안 만들어줘도 나는 괜찮았습니다 s so, 앞으로 만 아들 카드를 레고 빼나 파와라도아이나 데우 채스 자르. 나는 인도 법을 잘 모릅니다. 마르탱 대중을 하는데 아, 아 어, का, 그러나리가로나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단히 안내 क ा र 로 데오드 나에게 아니 옛을 데오드에게 일으켜 다 이제 재판이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케이스 고사는 이제 석달 이내에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라이어 챘나 이거 넬아우포틴 아멘.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지안내네 아, 르핀나지이알라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할 일이 있어서 하고 있다는 걸 그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제일 줄때 뻔룰 나오 데우드 나는 인 이끌 뻬티나단다 안피스툰데 나. 저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른가를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래 대우도 그냥 예배당 하나 지었고 그냥 여러분들 밥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까어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돌리고 부릉 헌금 나오면은 그냥 오토바이 기름 넣고 쌀사 먹고 그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르 모터바이크가 바가 보이는지니 돌불스서 바가 뒤니 뻔 건엔 대우도 만은 필요를 해도. 그냥 아들 키워 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러라고 그그 그, 그 목적이 아닙니다. 안에 빌리 먼지가 페 뼈기빛이 와 먼지 스쿨케스 미르 바가 바득 건엔 대우도 메모는 필요를 해도. 여러분들 주변에 방글라데시, 미얀마, 여기 주변에 불쌍한 나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데에 엔토 데 우나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 우리 주변에 불쌍한 데를 돌아보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니수프데오미난빌나 한국과 인도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야인데 자나 두 왜 왔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왔지 제가 여기 인도온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접 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는 인댁에 처네 되는 벌처서 다니게 인디아로 가 지내다 간가니 가야 돼. 천국이 없다면 저는 절대로 인도 오지 않습니다. 그 인도에 니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안해 주셨다면 제가 절대로 인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프로보 나니 렉신치레다는 인 인디아 데션에 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미 스스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레나말라브게 e 목사님은 정말 하늘의 미라리 어야 됩니다. 만로니고가 마드리가 만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나경재 같은 이런 위트넘을 하가 위트넘네 했을 때 아니 천부의 아니 인도 바바 프리파란 데스가 나왔던데 이제 벤자민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벤자민 파스가라만의 브라트라나르비스타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여러분들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란드로가 먼저 파스를 이야바봐온 텐데. 에 거짓말쟁이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아빠도 먼저 파스를 가고 들어. 아멘. 여러분들 아주 엄금하게 그냥 이리저리 해가지고 돈이나 조금 받아내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목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라 크라 제프코니만 더블삼번 제스월 가고 들어.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것을 털어가지고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됩니다. 미ీ미ు మీతో ఉండదని అ మ ్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목사가 어야 됩니다. 예수 예수 자기를 नि,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하려면 목회 그만 둬야 됩니다. 다게 아이슈만스바이만들 a 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 갔습니다 이스카리요트 유다 예수 프예수 팔아먹는 가ా 유다 같은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వ ి న ల 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목사님들이 참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레메바르사 목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 예수 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인코 신학교 모든 목사님들과 성기는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이 부모님의 대우님의 이름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파만 사회에 대한 부모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모님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리의 이름으로 우리 아멘 아멘. 지금부터 이제 벤자민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 n 하시고 이제 m 게될 것입니다. 이벤민파스가만